2021년 5월 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씨 미치겠네 계십니까? 아빗소리야 헷갈려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와이 건물 봐요. 와 진짜 오래됐다. 어? 와 진짜 오래됐어 지금 계세요 계십니까? 거기 지라우. 1층은 현재 특별하게 느껴지는 기운은 없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층에는 아직 없어요 기운이 어? 자 여러분들 한층만 더 올라가 볼게요 어? 우와.. 미쳤다. 살다 살다 이런.. 와.. 와.. 와.. 계십니까? 뭔 소리야? 빗소리인가? 특별한 기운까지 아직 안 느껴지는데? 아까 뭐 전화벨 소리 같은 거 들었는데.. 계십니까? 무슨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어? 응? 여러분들, 제가 놀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모르십니까? 이거 지금. 제가 안에 밖에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걸려있었어요, 계속. 계속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내가 다시 열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열려버렸어 누구 있죠? 누구예요 누구지? 누구예요? 이거잖아 얘들아. 아니 아니 나도 잘못 알았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 이거. 맞잖아. 여러분들 가까이 보이세요 뭐 잠깐만요 스샤 준비! 으 와. 여기 희한하네? 분명히 있는데.. 힘빼기 작전인가? 소리! 왕자 잠깐만요 어, 전화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네요. 제가 불러셔 드렸습니다. 자고 얘기 좀 하시게요. 어, 안에 뭐 있다? 뭐야? 어, 하 위에서 무슨 뭐 소리 하는데? 야! 안 돼! 여기네 여기였네 제발 깜짝이야.. 씨. 어? 어? 여기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구나 잠깐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야!! 당신 누구야? 어? <웃음> 당신 누구야? 누구야? 여기! 잠시만요 어? 거기 저 거기 누구신데요? 어? 아나 진짜 미친. 거기 또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저... 어...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 그냥 나갈게요. 저나가겠습니다 예예.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와 우와 음 씨... 하세요 우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이 오곡을 삐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장난을 이제 그만 쳐야 되겠다. 확실히 이걸 삐리고 나서부터인지 기운은 잦아들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구요? 어디 계십니까? 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자, 여러분들, 슬슬, 슬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쯤에 그걸 뿌리고 나서부터는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뿌렸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도 대화를 한번 해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고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